그, 중학교 걸로 훑으면, 이렇게, 여기잖아요? 네. 그러면 여기는 원의 둘레, 곱기360 분의 여기 엑스라그면 X, 그리고, 세 스타라고 줄게요. 이렇게 되구요. 그, 원의 둘레가 비타 알이잖아요360 네. 분의 스타고, 그러면 여기 이제 이거는 이가 360이랑 같으니까 아, 이렇게 없어지죠 그러면 이는 아예 세타로도 표하는수 있어요. 오~~ 그러네요. 네. 그리고 어, 여기에 넓이는 음, 그.. 음, 저걸 넓이는 음, 일단 중학교식으로 하면 원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세타라고 할수 있겠죠. 그근에 우리가 이거를 원래넓이가1 어, 네, 식을 써줄게요. 네. 이 have to 3 6 0분 at me. s u 주시는데 여기가 1 m 0 r n i n g 서 이렇게 a n see the book. You c a 1 2 e 이렇게. e b o 겠죠 You can see the book. You can s 1 e the book. You 다 a n see t h 이 b 됐어요 이렇게, 이렇게, 음. 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. 음. 여기까지가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. 컨텐츠는 네. 끝입니다. 그러니까, d를 비. 오! 다 됐네. 그러면 이전부자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? 이전부자표이전부자표를 필요 났을 때, 네. 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? 수사인 스팟 포마, 그니까, x, x, 포마 y. 그럼 X가 뭐라는 거예요?